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윤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갑자기 켠 이유가 뭐게요? 원래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올해 이제 타투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이것저것 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지금 하러 갈 거예요 타투를 지금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여서 뭐를 할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웃음> 아무튼 뭘 할지는 이제 가서 정하도록 할게요 생각해놓은 거는 몇개 있는데 가서 일단 도안 같은 거를 한번 봐보고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제가 팔랑기여가지고 잘못하면 큰, 큰일 나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아무튼 저는 지금 밖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8시까지인데 저좀 늦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 봐봐 유빈아 너 나온다? 아 귀여워 어? 뭐야? 지금 가족 그거 도안정하는 거지? 좋아 아니 왜 잘... 리 아니야 이렇게 해줘 멋있는 예딤 예딘, 예딘 지금 뭐하는 거야? 사이즈 정하고 그게얘게해봐 부끄러워 뭐 <웃음> <웃음> 지금 뭐 하는 거죠 유빈님? 안너 음... 모르지 조용히. 해. 도안 구성을 짜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밑에 생일 적고 싶어. 생일 일단 도안 그리고. 응. 오케이. 멋 있어? 이수 <웃음> <지수>, 안녕. <웃음> 왜? 시 간지러워? 손손손손손 손. 손. 손. 잘했어! 손아손쁘다 이제 나좀 있으면 하지! 무서워이! 손손나손손손손도손손손이 <목소리도> 아야 겁주지 말라고 짜증나. 손 진짜 아파! 손손손손 <목소리도> 주사..아 주사랍를 네. 아, 뭐, 아, 긋는다고 주사... 아, 주사를 긋는다고 생각하면.. 를몇시간짜 왜그래? 겁내지 않겠어 아, 뭐, 얘님 인사해! 아부 그런 워야연아 공사 나봐 이제 좀 있으면 해야돼 너무 무섭다 아 파일리 파이... <무 Lion Kid> 오케이 okay. <웃음> 와.. 생각보다 <너> 어깨가 넓구나나 <웃음> 뭐 여자친구 넓은 편이지 <웃음> 야 그래도.. 뒤질래? 거기 사진 아래에 있는 게는거방 어깨 가고 싶다 나나 씹을 나 일이 없어 근데 <웃음> 어... 그리고 내가 못 보잖아 일단 씹을 때 봐요 <웃음> 나잘 아, 있니? 타투들아? <웃음> <웃음> 뭐, <웃음> <추워. 웃음>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니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서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어 나도 나도 나어 나도 나도 나하나 나도 아 가리면 안돼 스타가 되기 위한 길이라고 안 된다고 와우 <웃음> <웃음> 뻔뻔해서 탈락 그럼 이제 지순이 어둘이돼아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이제 타투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무서워 네. 이제 여기에 그림을 붙여서 뭐한다고? 전사. 전사? 응. 오케이. 한대요. 소독약 냄새나. 파스. 어 파스 냄새나. <웃음> 왜 바르는 거야? 전사 붙이려고. 잘 붙으라고? 그리고 그림을 밀착시켜서 그림을 뭐라고? 그냥, 그냥 이 그림을 전사지에 그려서 종이에 그 전사지가 묻어. 음. 응! 음, 이걸 바르고 붙이면 이제 살이 옮겨지는 거예 어우... 모르면 바보 요정도에 붙인다 <웃음> <웃음> 예쁘쥬? 숨안 쉬고 있어 <웃음> <웃음> <웃음> <되나>? <웃음> 이쯤 있으면 작업 바를 텐데 어떤가 지금 신정이 <웃음> <웃음> 여러분 정말 행복했고요 유튜브... 당신 나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모든 전 재산은 아빠에게 남길게요 무서워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아, 한테 그럼 내가 살인자잖아 이게 제 도안입니다 뭘 뜻하는 거죠? 이거 가족이요 아래 숫자한 거예요? 가족의, 가족의 생일이 너 지금 호구조사 아니에말 안해도 알것 같은데 내 팔을 묶어줘 어, 나 진짜 따가워 어, 나 진짜 무섭다고 그. 와나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주삿 바늘보다 아파? 안 응. 알아서 옷자리가 너무 차가워 <웃음> 원래 옷자리 차가워 아나 잠깐만 나 잠깐만 진짜 무서워 해 말아 해두아 심호흡 한번 움직이면 진짜 안돼아무러해 아, 진짜... 뭐 하세요? 어디였어, 방금? 아파 어, 아버 팔? 아, 나 진짜... 왜 머리카락도 흔들이지 와,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 그지 아, 어. 아나잠 잠 진짜 많이 오거든? 못자 와, 나도 진짜 잘 걸... 아니, 잠이 안 오다고... <웃음> <웃음> 아 이제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잘하고? 음아 허벅지 간지 <웃음> 와. 와다 <했나>. <웃음> 했다 다, <웃음>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했다.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야 진짜 아파. 안 아프다고. 와 뭐. 아, 이거 언제 <웃음> 끝났나요 네. 끝난 거개 껌이에요. 안 아팠어요? 아우 진짜 개껌이에요 <웃음> 하나도 안 아파 진짜 이거까 자고 부은 거봐 너무 많이 잔거 같아 아잠안 잤.. 아, 아나안 잤어 안지연이가 자면서 포토 받을 거야 이렇게 타투를 했고 너무 아파요 근데 진짜 이뻐 저는 가족들 사진을 이렇게 해서 밑에 생일이랑 같이 적어놨거든요 응? 어? 이거는 라인 타투인데 제가 그 사, 가족 사진이 따로 없어서 여기 타투에서 저 해주신 분이 도안까지 직접 다 그려주셨어요 만족인 것 같아요 성공했어 빨간 거봐 이게 바세린을 계속 발라줘야 된대요 근데 샤워를 한글동안 못한다는데 진짜요? 계속... 아 뭐야 <웃음> 제가 팔랑귀여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아, 깜짝 놀랐나나 이번주 세부 간다고 <웃음> 내가 씻을 때 바세린 왕창 바로 오시잖아요 그럼 이게 물이 안 닿아요 물이 안 떠요 수영할 때도 바세린 발라야겠네 아 방이 아아 계속 영상에서 봤잖아 <웃음> 안 아파요 <웃음> 다음에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집에 가면 안녕 진짜 <웃음> <웃음> 세이카 병 아니야? <웃음> 아니에요 아니야.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비밀이에요 <웃음> 어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이, 이게 동영.. 도, 계속 동영상인데? 네 꺼봐 안술로 자요? 안술로 자요? 걸렸다 카메라가 의식하쥬 <웃음> 아그혐오 <극혐>. 떼잖아요 <웃음> 어. o h